바비 no. 손! 손은 할수 있지? 손! 아주 음. 잘했어요! 오고천 대견이에요 우리 바비는 바비 너무 맛도너거 좋아하지? 바비 코! 코! 코! 코코아비코코 아기 코 아기 코코 아기 코 아기 가 아기 코 아기 코아코 아기 코아코 아기 어아 파비. 어디코 갔어? 코아이고 아기 코 아기 코 아기 코 아기 코네기코 아기 코 아기 어있지어디나 맞춰봐 아았어요 거기 있어요 알았어 알았게게 여기 있어 오! yeah how yeah. i o l l i v e r l a y i t b a s k